그 숨쉴 틈을 주는 거 같아요.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런 의미, 그냥 지나가는 건또 아닌 거고. 안녕하세요. 더더 어, 더 마스터 오브 콘서트 출연했었던 김지영입니다. 오랜만에 뵙는 거 같아요? 네, 오랜만이죠. 그동안 어떻게 지목하면? 아, 학점을 원래 졸업을 했어야 되는데 학점을 못 채워서 이제 졸업을 하기 위해서 학점을 채우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레슨 받을 곡이 이제 파가니카프리스 24번인데 파가니카프리스 24번을 해야 될 일이 있어서 그래서 오늘 레슨을 받으려고 하는데 연습을 많이 못했어요 우리 <웃음> 지하님은 <웃음> 연습을 해 아 안정네 <웃음> <웃음> 그러면은 모셔오겠습니다 <웃음> <웃음> 네,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발니스트홍연입니다 졸업 이제 졸업할였으면 음, 좋겠어요 <웃음> <웃음> <웃음> 그리고 24번을 네. 선택한 이유가 있 아, 해야 될 곡이라서 잘해야겠네요 네, 잘하게 만들어주겠습 <웃음> 네. <웃음> 네, 노력해보겠습니다 <웃음> 해본 적이 없어서 잘할수 있을지 모르겠네요. <웃음> 네, 그럼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. 한번 연주해 주세요. 도움이 될까 계속 고민을 하면서 응. 들었습니다 뭐 오늘 레슨 보다는 그냥 선배로서 조언 정도로 생각하면 될것 같은데요 이 제가 제 생각했을 때는 일단 쉬워 보여야 되고 편안해 보여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어 그냥 나는 원래 이렇게 타고 났어 하면서 약간 보여주는 그런 연주가 조금 더 되면 이미 충분히 너무 많은 걸잘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자신감을 갖고 그리고 이제 파가니니는그 당시에 연예인 같은 존재였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양이 연예인이 되어서 무대에서 정말 <웃음> <웃음> 어 정말. 주목받을 수 있게 좀 약간 뽐내면서 뭔가 다 맞게 해야 돼 라는 이막 압박감 때문에 내가 이제 보여줘야 할 거를 못 보여준다 라고 생각하면 어좀 많은 걸 잃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해보는데 처음에 뭐라고 써있는지 아요 그래서 과제 프로젝트인데 상당히 여러 번 끊기거든요 네, 그 아직 프레스토라고 진짜 파가니가 적어놓은 이유는 그냥 정말 너가 할수 있는 한 빨리 해버려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. 근데 좀 뭔가 생각이 그첫 테마에서 많아 보였어요. 그래서 조금 답답하게 느껴지는? 아까보다는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여덟 마디를 네. 통으로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? 네. 이게 너무 여러 번 끊겨서 자꾸 어, 뭔가 어렵나? 라는 느낌을 자꾸 주는 것 같아요 네. 여덟 마디? 네. 어, 거기까지도 네. 너무 뭔가 주저하지 말고 하시는 아. 것 같은데. 어, 어. 어 거기서 이뭐 음 이런 거는 F로. 하는 건 좋은데 그거를 템포를 가지고 너무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테마 안에서 너무 템포가 여러가지 템포가 <웃음> 템포 <웃음> 나오다 보니까 좀 집중력이 흐려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작부터 너무 뭔가 많은 걸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어,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잘 해놓고서 여기까지 가고 그 다음에 좋겠는데 너무 그 전에 또 작아져 버리니까 정말 그 다음에 작게 하고 싶을 때 보여주려는 응. 거기를 그렇게 쉬는 이유가 있어요? 재정비? 네 <웃음> 그럼으로써 긴장감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듣는 사람들한테 그러면 어떨까요? 이 이런 식으 너무 자주 쉬어요 그냥 쭉쭉 갈수 있어요? 여기서 한고 무 쉬는게 많아서 어. 어, 계속 어, 그래서 그냥 쭉 가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, 이런 긴장감을 유지하게 해주면 좋겠는데 자꾸 중간중간 할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주거든요 어 근데 지금은 좋았는데 입체감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추가로 입체감까지 너무 보면서 맞추려고 안할수 있어요? 그냥. 하고 하거든요 자. 그럼 후반도 해볼까요? <목소리도> 어, 이것도 맞찬가지 <맞았었는데>. 너무 가는 게. <목소리도> 하니까 좀 긴장감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음 화성진행이 이게 안들리거든 너무 빨라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이게 더 들릴 수 있을까요 거한 번만 안 해볼 수 있어요? 듣는 사람한테 자꾸 숨쉴 틈을 주는 것 같아요. 정말 하고선 계속 좀더 오랜 시간 긴장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을 것 같아. 됐어? 여기 같은 경우는 이런 음이 그냥 지나가는 것도 아닌 고 써 있는 거 있는데. 피아노. 네. <웃음> 어, 그러려면. 여기서 확제 끝난 다네이 음. 부분 같은 경우는 겹세로 줄이 있기 때문에, 어, 쉬어도 돼요. 여기 어떻게. 어, 자, 팔이 너무 매번. 빨리만 다니는데 좀더런 밀착된 소리 내줄 수 있을까요? <목소리도> 아,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어, <목소리도> 했으니까 지금 빨리 잘 돌아가긴 하는데 살짝 불안하거든요. 좀 살짝 불안한데 그 이유가 이 이게 없어요 일정한. <목소리> 일정한 <목소리> 그래서 말. 이게 좀. 됐을지 너무 잘하셔서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어요. <웃음> <웃음> 좀더덜 연주자 같으신 분이 오셨으면 제가 더 많은 도움을 줬을 텐데 <웃음> 너무 이미 오늘 경제에 오르신 분이라 <웃음> <웃음> 아니, <참 좋아요. 웃음> 아닙니다. 자, 레슨. 너무 필요한 제게 필요한 말씀만 해주셔 연습해나가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글쎄 작지만 오늘 도움이 됐길 바라고 꼭 앞으로 좋은 결과 있길 네. 바랍니다. 네. <웃음> 고맙습니다.